오늘의 웜즈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또 재미있는 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맵도 맵인데 오늘은 약간 컨셉전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뭐람 파괴된 인공위성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일단 로드를 한번 해보고요 오늘 근데 다섯 명입니다 2D는 오늘 예비군 같고요 그다음에 한펜이는 여자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모닝 비로 갔잖아요 <웃음> 입만 열면 그짓말이야 아주 아거짓말이야 아니 한 팬이한테는 좀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왠지 오늘은 좀 스트레스 없는 웜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번에 샷건 위주로 했었잖아요. 샷건 위주, 오늘은 샷건에 포밍 미사일 무한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엔이가또 웜즈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뭐요? <웃음> 그렇다고요. 그게 뭐야? <웃음> 무슨 기대를 원해요 지금 더 즐거울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떨 것 같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시엔이한테 오랜만에 원즈에 참전하는 소감을 잠깐만요 도박 않아요. 세팅을 좀 할게요 네. 아니 저기요! 현재 시엔이가 우승할 확률이 19%가 나온다고요? 오. 오. 이거 그냥 시엔이가 자기 포인트 다 때려박은 것 같은데요? 저... <웃음> 포인트 아직 안 걸었어요 진짜? 어 저는... 뭐야 갑자기 왜 내가 정배지?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딱 말했어요 <웃음> 저 모릅니다 난 몰루 야 끝났습니다 투표 끝났고요 케빈 153만 포인트 20% 연비 79만 포인트 10% 256만 포인트에 빗소리 33% 나미 85.1만 포인트 11% 시애니 26% 202만 포인트가 올렸습니다 아 이러지 마라 내가 빗솔님 다음이라고 지금? 와우 와우 날 너무 과대평가한 거아야 오늘은 근데 연비람이 역배도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게 왜냐 바로 호밍미사일전이기 때문이지 아아 음. 야 이거 복잡하다며 봐라 이거 가루 엄청 많다 1픽셀 엄청 많다 중간에 와우 아 와. 게다가 나부터네 비솔님 저랑 손잡으실래요? 그럴까요? 그래도 우리 그 어, 랭킹 맞다. 1, 2등끼리 손을 잡아서 정배한테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목소리> 그렇죠 역시 이 역배들이 떡상하는 거 저는 그걸못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하의 역배 연합 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저는 근데 저게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케빈님 <목소리> 아, 잠깐만요. <웃음> 여기서. 잠깐만요. 바로 첫 턴부터 정치질이야? 시에이 니가 저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기로 못 숨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오야 <웃음> 아 어, 여기는 <웃음> 어떻게 하냐? 그쪽에서 오히려 약간 왼쪽 아래쪽을 좀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가루들을? 가루들을? 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흘려서 막 위쪽으로 돌아서 맞을 수 있게 막 이렇게 해야 될거 설계를. 이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 안 올라가질 걸? 밑에가 땅에 안 닿아서. 근데 여기저기 뚫어놓을 손이? 필요는 있을 아! 것 같다. 아하. 끊겨 있네, 아... 중간이. 아... 어, 중간에 끊겨 있어서. 아. 나도 여기부터 뚫어야겠다. 이거 정말 이건 지형이 중요한 맵이에요? 와, 저기 호밍 속이 너무 좋다. 으아! 어, 오, 오,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응. 저대로 나가졌어야 되는데. 어. 빠뜨려? 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웃음> 그리고 두고 보자. 뭐 적을 굳이 둘을 만들 필요가 있나? 네? 어? 오호~~ 태빈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하다, 난 때릴건데 아, 왜그러는거야 진짜? <웃음> 우리 그동안 많이 미쳐있다고 아이고... 나 갇혔어 여기 아, 얘 밑으로 뚫어서 힐팩을 먹어버려 나쁘지 않지 오호 저 야, 오른쪽 벽으로 차탈수 있으면 대박 <웃음> 되나? 아, 안돼 안돼 안돼? 뚫지도 않아 no. 노! No. 왜 반응 안해줘? 안 뜬다는데? <웃음> 아 알았어! 안 뜬다는데 왜 아, 그냥 반응을 안, 안 해줄까? 그냥 안.. 안 거지 그냥 그렇게 나는! 으악! 그리고 <웃음> 아까 춘식이가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 뭐? 굳이 적을 둘이나 둘 필요가 있을까? <웃음> <웃음> 이 좁은 곳에서 호밍 쓰게 할 거야? 이 좁은 곳에서? <웃음> 어 씨! 안 들어줬다! 춘식가 내가 저리로 보내놨어? 태빈님! 응? 저는 음... 케빈님 편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정말 힐스 없는 정치지 웜즈는 요! 절대 피지컬 게임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 게임. <웃음> 누가 더 정치질을 잘하나? 어? <웃음> 설마. 야 그거 어, 성공하면 어, 진짜 누구? 멋있긴 한데 그 경로가 되게 어려운데. <웃음> 돌아서. 아! 와. 아오! 오, 가비. <웃음> 형 여기서 왼쪽 끝에 연비 죽이면 진짜 멋있긴 해. 아니면 라미누나 <웃음> 아라미 어. 맞춰도 멋있긴 해 라미누나 맞추는 게좀더 쉽겠다 150도 괜찮고 100도 나쁘지 않고 갑자기 라미를? 근데 경로가 너무 멋지긴 한데? 근데 지금 <웃음> 라미 1등이야 견제 들어가야 돼아 그래. 1등이세요 라미님이 게다가 지금 4분에 3이나 남아있어 케빈님 <웃음> <이게 웃음> <델트>? 어? <웃음> 아니 와 진짜 라미도 아, 실수 안한 라이빙을 이제 케이빙이라하죠 이제 그냥 넌 나가라 와 진짜 이건 좀 너는 좀 탈리다. 진짜 나가라 아 이건 좀 아니었어 시에나 저런 사람이랑 동맹한다고 자 나가라 <웃음> 어버버자 <버버버버버버. 웃음> 어, <이 내가> <웃음> 이건 진짜 어유 정말 아... 어버버 어버 어버 어버버 어버어버 어버버버 저형 이제 한 마리 남았네 어버버버 <웃음> 오 무루 okay. 이웃을 위해 태비님 예, 당분간 공격 안 해드리겠습니다. 어둔 둔둔 뚜두둔 둔둔둔둔둔어 자동차. 와우. 비솔님 그대로 밑에 라미누나 날리면 됩니다. 밑에 라미누나 어 그대로 날리면 왼쪽에 연비누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솔님. <웃음> 비소라 안녕. 어 그래. 어어 어, 힐팩. 네, 네, 네. 아하 힐팩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어라? <웃음> <웃음> 어 가져가 어? 어? 어? 어? 시간이? 뭐야 터져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제발!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어? 이거 라미!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버텼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 때렸습니다 일부러 아, 참... 우리 행복하게 같이 좀 살아봐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우승> 각보네 얘? <웃음> <웃음> 연비 이 녀석 진심인데? 아니 내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아 포인트 나를 항상 믿어주던 친구들은 <웃음> 되게... 어머 그게 의미는 없지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시에나 나가라 <웃음> 아 제발 케빈님 케빈님 저한 턴만 살려줘요 진짜 제발 <웃음> 아까 나도 나가라 그러지 않았나 <웃음> 아니 근데 두개 있는 거 알았으니까 저한 턴만 살려주시오 케빈님 <웃음> 와씨 어야왜 어, 그래 오늘 어어어그어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시계 님 시계 님와 시계 님 이거 약간 더 왼쪽 라미카 네. 두 마리입니다. 왼쪽 헬기부터 연비는 터뜨리셔야죠, 제가 왼쪽 아 연비는 제가 아 나는 모르겠고 어라 <웃음> 야 이거 진짜 개옥까지 이거는. 아 이게 뭐? 아나 이거 이거 진짜 억하잖아야 복귀전 레전드. 야 복귀전 레전드. 복귀 레전드 와 예술이었다 시현아. 아 이거 아니지. 야 이래서 시현이를 방송 천재 방송 천재하는구나. 아쩐다어야 쩐네. 라미야 이거 연비 죽여야 돼 그치 1등이잖아? 오, 아니 근데 나 한마디야 어차피 하나면은 너 그냥 다 죽어 나 이제 노릴 수 라미야.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너를 헬리콥터 없애야 돼 근데 라미야 야, 야, 어차피 연비, 자, 연비 자, 못 맞춰 그렇지. 그 각도에서 너 있는 각도에서 어 헬리콥터 없애야 돼 아니야 너 위에 이제 방어막이 없어졌잖아 1픽셀들이 없어졌다고 연비가 너 계속 싹싹 없어아니야 아니, 아니야 헬리콥터 없애야 돼 진짜로 라미야? 그거 <웃음> 너무 위험해 남이야 <웃음> 그치만 헬리콥터는 음. 많이 위협적이니까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웃음> 어? 밀었다아 와! 아 저기 밀리네? 빗소라 빗소라 다 먹고 우리 같이 여기 살아보다 진짜로 나너안들야너 말투 갑자기 정말... 겁나 다정해지는 거봐쟤 빗소라 <웃음> 우리 야. 우리 연이 있다아야네가 언제 빗소리를 그렇게 불렀어? 네가 언제부터 <웃음> 몇 년째야 우리야? 6년 넘었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지 빗소라 나 우리 애들 한 번만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라 빗소라 빗소라 <웃음> 빗돌아 <웃음> 내가 이렇게까지 부르는데 어? 빗돌아 뭐 보여줄까? <웃음> 아무, <웃음> 대답도 <웃음>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게더 무서워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게 아아 빗아안 돼! 들어가 연비야? <웃음> 우와! <안 돼>. 와잘 <웃음> 넣었다 그러니까 연비야 <웃음> 너가 나를 정말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라미를 때려봐 그러면 너를 더 이상 때리지 않도록 할게 복수에 눈 멀어서 안 들리는구나 <웃음> 호밍 미사일로 남이딱 맞추면은 그치. 연비야 저거 죽을 것 같은데 그치. 연비야 너 진짜 나안 맞출 거지? 진짜 빗돌이 아니야, 연비 언니. 안 맞출 거예요 진짜 나한번 믿어? 진짜 안 맞출 거예요 믿어? 언니 그걸 비, 또 믿어? 빗돌이 배신 이런 거 싫어해요 음. 사실 우와 돌아서? 근데 어떻게든 안 때린다 했는데? 뭐 <웃음> 너... 아 아니, 장난이지 장난 꼬리. 장난. 진짜 나랑 끝을 안보 생각인 거. 야 농담 그. 내가 못 가지면 언니도 가지면 안 되지. 야, <웃음> 야. 내가 가질수 없다면 어? 너도 부셔버리겠어. 아 아니, 조금 각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저거는 좀 너무 깊긴 해. 지금 저 벽이 다 파여야 돼. 어 근데 어, 어 근데 이번에 아, 좀 고각으로 아, 아. 들어갔다? 어. 또몇번 쏘면 탱크 터지고 그러면은 뚫릴 것 같긴 해. 어차피 호밍은 무한이긴 한데 게다가 텔포도 많아 이번 판 텔포가 많아? 어 이번 판 텔포 한 7개인가 그래 <웃음> 연비를 배신해? <웃음> 비솔님 네?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력은 뭐라고?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신엔 노력이 필요 없다 일단은 라미를 노려야 되니까 내가 가운데를 어. 먹을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어어 어. 이거 너를 배신이 해야돼? 아니라 가니? 어 라미 처리를 위해서 가운데로 가는 거야 좀더잘 쏘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 지금 비소리 안 죽이면 답 없다 150 뭐야 저거? 어? 어? 너 그거 뭐야? 보네 너? 야 근데 그거 아, 고각전 해야지 그렇게 하면 튕겨나와 쭉 올려 쭉쭉쭉쭉 쭉, 쭉, 쭉, 쭉, 쭉. 아! 아! 아나 어? 어? 손이 미끄러졌어 아이고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미끄러져. 어 왼쪽에 지렛까지 아이고, 어? 아이고 손오오 아이고, 아이고 손이 와, 미끄러졌네 얘들아 나 실패할 것 같아 어떡하지? ㅋㅋ <웃음> 얘들아 오늘도 밥불만될것 같아 어떡하지? 어 이거 라미가 빗소리 약간 아래쪽 치면 또 모른다? 배신하려 했는데 나 쏜다? 어 한방에 죽여라 어 보내려면 지금 보내려비지금분 어, 아! 박스 터지면서 아하하. 넘어버렸어. 뒤졌다. 파편 때문에. 야, 근데 다는 게 씨. 폭발들이 장난 아니긴 하다. 음. 이렇게 되면 빗소리도 한 방인 가능성이 있어. 빗소리도 이것도 한번해 주게 해 본다. 근데 왠지 될것 같죠? 빡세. 야하. 아이고. 근데 연비도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비소리가서 있는 곳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잘 치면은 이게 투당투당해서 떨어질 수 있어 쟤 설마, 어? 잠깐만 여기로 나오면 어? 잠깐만 여기서 탱크. 나와가지고 직선방으로.. 아탱크 어? 어? 미친 탱크 탄다 얘들아, 우와 나 심장 떨려 <웃음> 어 각도... 얘들아 맛있는 거 먹여줄게 너무 좋은데? 엉덩이 힘딱 좀! 힘 딱! 우와! 어. 한번 더! 우와! 딱 와우! 좀. 설마 사나? <목소리> <목소리> 우와 서로 한방이야. 야, 나 진짜 한 방이야 연비야 야나 진짜 우리도 한 번밖에 하자 우리들 연비야 이한 방이 나무가 나무랑 한 번만 할게 제발 버그나기를 <웃음> 빌라 이거 이거 가능성 있어 <웃음> 아어 아, 위에 위에 맞았는데 빗 맞았는데 아, 어, 맞추고 어? 탱크 터지고 이제 탱크 안터져 제발 제발 제발 빔 맞았어 빗 맞았어 <웃음> 우와 야 대박 아, 결국 정배가 이기면서 역배야 아, <웃음> 정신이 들어 역배야 우와 레전드 그래서 우승자는 비소리난 억울해 재미있게 보셨다면 <웃음>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좋겠다고. 좋아요 댓글 응.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여러분 놔봐 응. 오늘 응. 응. 노려보자 응.